예, 토일간의 특징은 뚜렷한 어떤 자기의 뭐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 토는 아니고 토는 항상 뭔가를 조절해주는 것이 토기 때문에 조절력 이런 것들이 이제 좋고 뭔가 이렇게 인간관계에서도 뚜렷하게 나를 주장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중재하고 조절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무토하고 기토의 딱 차이점이 흙이라는 게 어머니, 뭐, 돼지, 이렇게 이제 우리 느낌이 있는데, 이제 그 무토는 우리가 좀 산으로 비유하잖아요. 예, 네, 그리고 또 기토는 논밭으로 비유하는데 그 이유가 논밭은 뭔가를 예, 장물을 길러내는 목적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토를 가진 이제 사람들은 성향이 받아들이는 거는 되게 어머니와 같은 걸 받아들인 포용력이 있지만 뭔가 목적성이 있다. 우리가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해서 나쁜 것은 우리가 배제시켜주고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공격적인 행위가 아니라 조용히 이렇게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기토가 약간 그런 성향이 있죠. 불 뽑아내고 돌멩이 건져내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목적성에 의해서 좀 아니다 하는 것들은 이제 뽑아내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어 같은 흙이지만 무토와 기토의 차이점입니다. 무토는 산이기 때문에 뭐 가시던불이 있어도 괜찮아, 유실되어도 괜찮아, 뭐 별로 그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 않지 않는데 비해서 어 기토는 아니라는 거죠. 뭔가 이거 아니다 싶은 거는 예, 사 이렇게 좀 드러내요. 그래가지고 약간의 까다로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좀, 어, 뭐다 받아줄 것 같고, 이런, 별로 이렇게 까다로운 그런 가치관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자기가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 아니다 싶은 거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서서 이렇게 빼버리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굉장히 우리 식상처럼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은근히 조용히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식상이 있다면은 표가 많이 나겠지만, 만약에 식상이 없는 기토 그러면, 식상이 없더라도 내가 가는 데에 아니다 하는 것은 배제시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엉건히 좀 가다로움을 갖고 있는, 목적성을 갖고 있는 털기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웃음> 어머니와 같다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톱을 또 아버지와 같다고 표현을 그런 하고. 느낌으로. 아 뭔가 이거 뭐딱 구체적이지 않으면서도, 아, 이 사람 뭔가 이게 여기서는 아닌 것 같아. 있으면은 방해가 될것 같아. 어, 그런, 그러니까 방해가 될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죠. 그거는 조금 머리 쓰는 거랑 다르죠 머리 쓰는 걸 되게 구체적으로 쓰게 되겠죠. 뭐 개수나 임수 같은 경우는 되게 조금 어 진짜 디테일하게 생각 나다다다 해갖고 아 이런 결심 나오는잖아 뭐뻔하 이렇게 뻔하게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딱 진행을 하는 거고 또는 이제 그런 어떤 목적성에서 이거는 아이 해가 될 거야 뭐 이런 자기 생각이죠 예 네, 이건 안될 거야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은 방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밀어내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작전을 써서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이제 마음으로부터 뭐 밀어내는 마음이 생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가다 보면 밀어내지고 있는 거죠 작전을 막 세운다는 느낌보다 다뭐 전부 아이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는 잘안 된다는 거죠 그게 잘안 되는 그러니까 까다로운 느낌은 안 들어요 그게 포용하는 느낌이 거의 다 들어오는 거지 그게 먼저지 그러니까 헐기라는 개념이 뭔가를 무엇이든지 나한테 심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 어, 나한테 다 심어도 돼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심어 놓으면은, 이제, 어, 그래도 이걸 잘키워야지 라는 또, 그런 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 아 이건 돌멩이는 좀드어내야 되고, 뭐, 잡초는 좀 캐내야 되고, 이런 정도의 까다로움인 거지. 그러니까, 다 수용할 것 같은데 아닌 것 같다는 그 느낌이지. 어, 뭐, 사람이 이렇게 토가 까다롭다는 것은 안 맞지. 토는 이제 까다로움하고는 상관이 없고, 소용력,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자기 뭐또 주장을 펼치는 것도 토는 아니고, 두루두루 뭐, 그냥, 아, 다 좋으면 좋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게 토. 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토는 자기 가는데 돌멩이하고 잡초 빼낸다 고, 그런 점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안에 그런 내포하고 있다는 거를 말하는 거지 토라는 그냥 다좀 포용력 수용하는 그런 게 흙은 그렇잖아요 다 받아들이는 게 흙이죠 우선은 그래서 이제 어, 좀 토의 우리가 좀 기토의 느낌은 네, 보통 어머니다라고 생각을 <웃음> 합니다.